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대선이 핫 이슈잖아요 중대한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의 투표라는 그 권리와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짧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짧은 영상 몇 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투표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기독교인으로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던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 때문인 건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요즘 현대 사회는 법과 제도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거 문제가 있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동산 문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의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명령에 정반대되는 거역하는 것이다. 물론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투표라는 권리는 권리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